도원 가는 중.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도원 가고 있어요. 아버씨. <웃음> <안녕하세요. 웃음> <안녕하세요>. 네. 네. 네. 거기 주차를 안내해 드릴게요. 도원인데 세개시키고먹고 그래 그래. 제가 받아 드릴게요. 우설 두 개랑 네. 순정물로 하나 와, 이렇게 올마가 생긴 것 같아요 오, 오. 오. 오. <웃음> 양무침 보여주세요 네, 양무침 <웃음> 제가 보여드게요 아. 양무침입니다 어. 기분한지입니다 오.. 터부스러운데? 아. 아. 짠 제가 네. 네. 네. 드릴게요 찍어보세요 아. 안녕하세요 <웃음> 일일.. 일비 일일, 일일입니다 <웃음> 네 희든채찌개입니다 <웃음> 고은입니다 혜인입니다 <웃음> 근데 현주가 쯔잘 찍고 근데 어 다시 라 이건뭐예요 이거 뭐지? 어. 아, 저도 어떻게 요 저거 저거 어떻게 해? 저거 어거어떻 어떻게 해? 저 어떻게 해? 저거 어떻게 어어어어어 어. <목소리가> 콤보다 <목소리가> 또. 또입에다쳐다고또 <웃음> 먹는다고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그맛있랜드 브랜드 너무 스 생치 생선입니다 반가운다 고기동맛맛 고기의 맛 고기의 맛 진짜? 아우 고 오우 빨라 한 잔씩이야 너 너무 빨라 고은이가 되게 사준다 그래가지고 <웃음> 먹었을 때 저도 홍사가 어디면 돼. 아 이거 너무 욕먹다고 너가 잘 먹는다고 보고 그래. 고은이가 진짜 너무 잘 먹는다고 너무 보고. 는 거야. 아나 양배추 먹어야 돼. 생전 안 친한 애들이 <웃음> 야 마스크 좀벗어야겠다짠짠짠짠 <웃음>